자 크레이머 선수 오늘 레거시 스포츠를 꺾고 이제 그룹 스테이지로 올라가게 됐는데 자기소개하고 좀 소감을 좀 얘기를 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에서 중고 중국 l 지대에서 원딜을 하고 있는 크레이머 하종훈 입니다 어 소감은 이제 어 3대 0 으로 이해 기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 플레이 초반 이제 2연패를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기서다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그 이제 연승을 하는 동안, 뭐, 피드백이나 조금 뭐, 상승세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그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저희가 주요 픽의 갈피를 좀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루드컵에서는 어떤 챔프들이 이제, 되게, 뭐, 제가 생각해 오른과 오리아나가 오른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팀이 그어에 대한 배제가 좀 많이 심했었어가지고, 이제, 연, 이제, 패배 이후에, 이제 그두 개의 픽을 좀더 위주로 생각하게 되면서 밴픽을 하니까, 이게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 플레인에서 대결한 팀 중에 좀아이 팀은 좀 까다로웠다고 생각한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유까지 어, 일단 저는 레거시 원딜이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 상대의 주력픽을 이제 배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제 선픽을 원딜을 선픽 선픽을 하더라도 이제 좋은 픽을 계속 뽑는 걸 보고 어떻게 실력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2세트에서 그럼 상대 그 원딜이 드레이븐을 뽑았잖아요. 드레이븐을 보, 보고 자, 나서 좀 어떤 생각을 들었어요? 어 이게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레이븐을 서플리 이렇게 선픽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자, 자기의 팀을 위해서 라인전을 센 이제 원딜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다밴 되는 상태에서 이제 드레이븐을 가져갔다는 게 되게 멋있멋있던것 같아요. 네. 자 이제 LGD는 그룹 스테이지 시조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저번에 네. 인터뷰 회사 했던 이제 우상이었던 더블리프트 하고 이제 선수하고그 네. 젠지 룰러 그리고 크나틱의 레클레스 선수랑 대결하게 됐는데 좀어떨거 같아요? 어 이제 저는 이제 이뭐 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프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누구의 노하우가 이제 통하는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다 어찌 보면 이제 프로 게이머들 중에서는 늙은이들인데. 그 이제 리그인들 싸움에서 이제 누가 이길지 그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하, 하고 있어서 빨리 경기를 해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한국 팬들은 이제 젠지하고 대결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크레이머 선수는 룰러 선수와 라인전을 하게 됐는데 좀 자신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 어 일단 지금 룰러 선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되게 무섭게 많이 들려요. 어 룰러가 지금 엄청 잘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어 저도 많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대회 때는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회 때는 이제 약간 제 방식대로 이제 그대로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시에 선수가 카사딘을 뽑아서 이제 캐리를 했잖아요. 이제 LPL에서 네. 보면 이제 시에 선수 카사딘이 좀 되게 유명한 그 퍼스 어 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크레이버 선수가 봤을 때 시에 선수의 카사딘은 좀 어떤 것 같나요? 일단, c 에 선수는 이제 뭘 지어줘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카사딘 같은 피가 이제 좀, 제 주관으로는 좀 많이, 이제, 팀한테, 팀에게 좀 많이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피라고 생각 해서, 상대 팀이 약간 실수를 해서 저희 카사딘이 좀잘 크지 않았나.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불안했거든요. 이제 카사딘은 상대가 투표니까, 게임이 빨리빨리 굴러가면은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잘, 잘 풀리게 된것 같아서, 이제 좋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본인의 그 폼은 그 LPL 서머 했을 때하고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로드컵에 가서 되게 혼란스러운 게 이게 LPL 방식이랑 이로드컵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르 다르, 다르더라고요. 바텀 라인전 같은 경우에서도 서로가 이제 들결을 안 하려는 약간 그런 그런 게임이 좀 많아서 예, 약간 제가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걸 빨리 없애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롤드컵의 메타에 맞게 폼을 음.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경험도 해봤지만 롤드컵은 이제 다전제가 네. 아니라 지금 그룹스테이까지는 단판제로 하잖아요. 그게 좀 변수가 좀 많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 팀이 뭔가 단판제에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이제 약간 늦게 올라오는 스타일인데, 이게 단판제 이제 한 번쯤은 끝나버리니까. 어 그래서 좀 이제 단판제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다전제로 갈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지 마,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플레인에서 나왔던 이제 보면 하부 리그하고 이제 갭이 클로징이라고 해가지고 실력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본인도 좀 실감을 네. 그렇게 해요? 어 일단 어 제가 뭐 약간 옛날에 로드컵을 와서 오고 지금은 안 왔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이제 그 타블리그랑 이제 저희 한국 선수들이 있는 곳이랑 붙으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블리그 선수들도 이제 실력이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첫판 두 번째 판은 저희가 너무 방심을 해서 접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타 지역의 시, 선수들이 실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요번에 그러면 이제 팔 강이 이제 최고 기록을 알고 있는데 그 크레이머 선수 이제 요번에는 네. 목표를 어디까지 잡고 있어요? 뭐 일단 최대 목표는 일단 눈앞에 16강을 먼저 뚫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로 이제 무조건 이제 커리어 하이를 한번 찍고 싶죠 4강도 가보고 싶고 수직 결승도 한번 가보고 싶고 네. 그렇게 목표는 수직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유니폼이 바뀌었잖아요 네. 좀 어때요 네. 그 시즌 때 했던 유니폼하고 네. 좀 착용감이 어떤지 어 시즌 때에 비하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런 얇은 스포츠 재질 약간 등성부 재질을 좋아하는데 음. 예, 약간 제 취향을 너무 이렇게 딱 맞춘 유니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좀 많은 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 팬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끝낼게요 네 지금이 추석인데 네. 어 좋은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제 폼이 별로 좋진 않지만 어 남은 기간 이제 잘 연습을 해서 좋은 포으로 이제 한국, 한국에 계신 이제 제 팬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웃음> 어, 그 분들한테 이제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